화면 분할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뭔가 소개해 주는 장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소개하는 장면을 네,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어 뭔가 이렇게 신났죠. <웃음> 어,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달고나 라떼, 제가 이렇게 네, 굉장히 신나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달고나 라떼 만들기라는. 조그마한 창을 하나 만들어서 자막도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컬러 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컬러 매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펙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펙트의 제너레이터 거기서 컬러 솔리드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 컬러를 딱 올려주니까 어떻게 되죠? 네. 이 부분이 완전 가려 졌습니다. 네, 지금 제가 뜨거움을 표현하는 네, 연기인데 어색하네요. 자, 술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컬러를 좀 작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PIP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크기를 줄여 볼게요. 자, 위치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위치 바꿀 때는 인스펙터에서 숫자를 입력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뷰어 왼쪽 화면 왼쪽에 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이모티콘 이 있어요. 여기를 딱 눌러주시면 어떻게 바뀌죠? 네, 솔리드 컬러가 이렇게 주변에 테두리가 생기고 점도 생기죠. 그러면 이 화면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보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어떻게 바꾸죠? 네, 제너레이터 솔리드 컬러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컬러를 선택하시고 네, 컬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떤 색이 좋을까요? 어,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네, 파란색 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OK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 잡히니까. 트랜스폼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는 이 메모를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제목도 안 넣어 보겠습니다. 제목 넣는 것은 네 타이틀에 가셔가지고요. 네 중간 아, 크기는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여기 화면을 가렸기 때문에 안보입니다. 타이틀을 잡고 여기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목도 뭐 달구아라때 만들기로 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PIP 를 화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